첫 번째 영상 네. 하나 둘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이거는 너무 한국식이다 네 저는 마카오권입니다 네. 저는... 네 오늘도 여기 대만 친구로 왔는데 저번에는 이제 관광지 위주로 찍었다면 오늘은 약간 체험 위주로 약간 레일바이크, 공예 같은 것도 할 거고 비둘기 먹이주기, 머리이웃하기 여러 가지 이런 체험 위주로 할 거예요 저번이랑은 좀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함께 레일바이크 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지다이마 지다이 왕소지 브레이크 차이때 브레이크. 네. 와, 여기 진짜 앞에 너무 이쁘다. 양쪽에 나무 있고 하늘 이쁘고 여기 바다도 보이고 칸자 하이장, 치즈 인차더 수수야. 네. 아, 어. 지금 그리고 지금 지금 지금 이제 5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우 s s of 어음 진짜 이게 해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새우하고 뭐 가리비하고 뭐 홍합하고 조개 아 근데 양이 되게 많다 음, 그 해산물 냄새 엄청 음, 좋아요 바다향이? 음. 어바다향이 주스 음, 칸 음. 각자 하느라 바빠지 지금. <웃음> 자기 꺼 찍고 내꺼 찍고 어. 이걸 바로 비즈니스 관계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아? 비즈니스 관계? 아 알아 이걸? 이걸 어떻게 알아? 그거 음. 상의관심 t a 이 w a n e s e Taiwanese, Taiwanese, t a i 이 a n e 지 e t a i w a n 바삭 e Taiwanese, Taiwanese, Taiwanese, Taiwanese, Taiwanese, t a 이렇게나 많이 조기를 먹고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 자 그러면 다음 일정 가시죠 <웃음> 열심히 찍고 있네 요 아주 수 있네. 이런 데서 딱 여친이랑 앉아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케캔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얼마나 좋은 걸 내가 못 하고 있어요. <웃음> 참 씁쓸하구만. 지금 여기 4층에 왔는데 여기는 스페인 모습의 그런 분위기래요 근데 사실 제가 스페인을 안 가봐가지고 왜 이게 스페인 모습인지잘 모르겠지만 이쁘게는 잘 꾸며져 있네요 오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오션뷰보다 갯벌뷰다 갯벌 반 바다 반 <웃음> 음, 저기 보니까 갯벌에서 조개 캐는 사람들이 많네요 어, 여기는 프랑스 파리 느낌의 인테리어를 해놨대요 여기는 확실히 4층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 같아 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영국 런던의 인테리어를 해놨대요 위에랑은 좀 다르게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전신 거울은 다 있네 요 여기에 어, 밖퀴 되게 좋다 밖이 좋네 밖이 여기도 괜찮은데? 야 자리가 되게 많다 우같이해 봐. 라이 건배 하이 부 오빠가 아? 네, 네, 네 태양을 피하고 <웃음> <귀한하고> 싶 <웃음> 니치도 어 그거 막 뿌리다 와 세대 차이 미쳤다 이거 아 세대 차이가 아니라 나라 차이지 이거 이거는 내보기엔 이 맞아요 레인 알아 레인? 알아요 레인. 레인 노래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도 몰라? 아 알잖아 태양을 피하고 싶어 얼굴 굉장히 크네. 이묘명한거 핑크뮬리. 핑크뮬리. 어, 어. 드라마예요? 아 드라마. <웃음> 아 사실 나도 아, 살면서 아, 본 적이 아, 없어. 아, 아, 실제로. 아아 아, 아. 아, 아. 뭔지, <웃음> 뭔지 알아 색. 핑크 색깔. 어, 되게 어. 이뻐. 어 어. 말해. 여기 앞에 어 여기 이쁘게 졌다 단풍. 어 진짜 예쁘다 거거 아이고 애기들 귀엽다 서스 여기 너무 좋은데 사진한번 찍을래? 좋아요 오! 여기서 춤한번 오! 뭐야 그거 어 원, 투 원, 투 여기 저거 저거 헤이마마 못해? 헤이마마? 헤이마마? 아 이거 못해요 여운가여운가 <웃음> <헤이 웃음> 스우파 nope. 이거... 봐, 스우파. 어이구, 어이구. 어, 저기 보인다. 드디어 살면서 첫 핑크 밀립니다. 진짜 옛날부터 좀 핫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보네요. 여러분도 보여드릴게요. 음, 신기하다. 완전 핑크예요 여기 띠동갑아띠동갑 <목소리> <와> <웃음> <웃음> 음. 음. 아, 갑자기? 왜 사진 퍼지고 띠동갑이야아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지금 다 보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지금 일부분밖에 못 봤어요 시간 때문에 근데 볼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꽃들도 너무 많고 또 뭐도 많았죠? 많아요. 아, 커플도 많아요 커플도 많아요 <웃음> 커플은 볼게안 되지만 그래도 커플도 많더라고요 응.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일정 월미도에서 만나겠습니다 고! 고고! 야 월미도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친구들이랑 월미도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 먹거리도 원래 좀 많긴 했는데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이거 자 이렇게 하면 온다고 봐봐 이렇게 하면 온다고 nope. 자 모여들게 내가 신이다 자 모여들어라 오, 오, 오, 오 신이다 신 신이다 신오오 깜짝아 오오 깜짝아 오 깜짝아, <웃음> 오, 깜짝아. <웃음> <떨려면서>. <웃음> 야, 어때? 오, 와서, 서 와서, 와서, 와 와서, 와 됐어 됐와 어. 어. 됐다. 됐다. 야나탈때 세계 최고 층 바이킹 됐어. 최대 110도까지 아. <웃음> 일이 <웃음> 아.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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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야지 내, 잡아... 대만에서 여기까지 자, 이거 오, 타러 왔는데 오. 자, 잡아줘야지 내가, 내가! 내가 아니 저 한국 사람은 개리맨이야왜 이래? 오. 왜 대만? 오. <웃음> 이런 오. 남자인 줄 알고 봤는 거야? 오오오오 <웃음> 아니 잠깐만 저 하얀 모자 쟤는 아빠가 스파이더맨인가? <웃음> 야저 손만 뻗으면 거미줄 나갈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저기 봐. <웃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잘 쓴다. 어 만신창이 만신창이. 아 제가 유튜브 아니에요. 아그아 저요? 네. 어 별로 안 유명한데 마카오 권이라고 치면 나와요. 아 지금 유튜브 따이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씩 나와도 되죠? 네. <웃음> 아 저기 봐. <웃음> 오, 어, 되게 푸다, 뭔가, 되게 아눕다, 루카다, 한 개, 한 개, 네. 네. 음. 자,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고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한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쁜이 나야 나 나야 나 한지예요. 볶보면 나무 같은데. 좋아. 네. 어. <웃음> <웃음> 서로 자랑 중.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런 우리나라의 한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할 수가 있고 기념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여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뿐만 아니라 이런 체험 활동도 굉장히 많은 곳이니까 가족, 친구, 애인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저는 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